엑셀에서 행의 높이나 열의 너비가 다른 경우에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c 다른 시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열의 너비도 똑같이 나오지 않고 행의 높이도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의 높이와 열의 너비를 똑같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해주시고 원본 자료가 있는 시트에서 왼쪽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행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행 머리글을 범위를 씌웁니다. 그리고 컨트롤 c 시트 1을 클릭해주시고 A4셀을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붙여넣기. 원본 열너비 유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 높이도 정확하게 일치하게 가져오고 열너비도 일치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오실 때 그냥 범위를 이렇게 씌우시면 안되고 반드시 왼쪽에 행머리글에서 범위를 지정하고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하실 때는 그냥 c t r l V를 하시면 안되고 상단에 붙여넣기에서 원본 열너비 유지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방가후 컴퓨터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방과후 컴퓨터에 영상의 재생 목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재생 목록을 선택해 주시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영상에 관련된 링크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유튜브 영상에 관련된 질문이 있을 때는 설명란 아래쪽에 보시면 질문 링크가 있습니다. 질문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방과 후 라고 나오고 아래에 1대1 질문이 있습니다. 1대1 질문을 클릭하시면 파일이나 사진을 첨부해서 질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질문하시는 것보다 파일이나 사진을 첨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